중재판 정부의 다수 의견에 따라서 이대 2로 론스타 측의 총금액 약 46억 8, 8천만 달러, 약 6.1조 원 중에서 2억 1,650만 달러, 약 2,800억 원인 것 같네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팔 당시에 계약 때보다 약 6천억 원이 깎였는데요. 우리 금융당국이 매각 승인을 하지 않고 시간을 끌었기 때문이라는 게 론스타의 주장이었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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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억 3천 3백만 달러의 전일가용이 2억 1 6 50만 달러만 인정한 것입니다.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 카드를 인수 합병할 때 주가를 조작했다고 판결했습니다. 당시 론스타가 외환 카드를 싼 값에 합병하려고 주가 조작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 중이었는데, 그게 지연 승인에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판정부는 당시 론스타를 두고 먹고 튀었다는 비난 여론이 쏟아지자, 이를 의식한 금융위원회가 매각을 승인해 주지 않았다고 명시했습니다. 금융위가 법이 정한 권한보다 조직의 이익을 앞세워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판단입니다. 론스타에 대해 분노 여론이 거셌던 이유가 있습니다. 론스타를 처벌하라! 처벌하라! 처벌하라! 소비자를 처벌하라! 범죄자 론스타를 도둘하는 금융당부 해체하라! 해체하라! 해체하라! 금융당국!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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당시 론스타는 4조 원에 가까운 골프장 그룹을 자회사로 두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외환은행에 대주주 자격이 없는 상태였던 겁니다. 게다가 론스타는 호텔 체인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본 전역에 70여 개 호텔을 소유했던 솔라레 호텔 앤 리조트도 론스타의 자회사라는 게 드러났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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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재경부 은행제도과장, 김석동, 금감위 감독정책 일국장등 1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자격 없는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분 51%를 살 방안이 있는지 논의하는 자리였다고 합니다.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 승인이 가능하다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게다가 외환은행은 당시에 부실금융기관도 아니었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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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산업자본은 예외가 없습니다. 은행법상 산업자본은 의결권 있는 은행 주식을 4% 넘게 가질 수 없습니다. 금융당국이 론스타의 은행 인수 자격에 대한 근거로 내세운 것이 있습니다. 회계법이을 통해 비금융 주력자 해당 여부를 확인한 결과 비금융 주력자에 해당하지 않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론스타는 비금융 주력자 그러니까 산업자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 외환은행 인수 승인 이틀 전 론스타의 회계법인이 쓴 확인서인데 외압에 의해 급조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할 자격이 있는지 승인 심사를 할때 론스타가 관계 회사 몇 개를 기재하지 않은 정황도 밝혀졌습니다. 론스타가 신고한 관계 회사는 국내외를 합쳐 23개인데요. 금융자본으로 분류되려면 산업자본계열사의 자본총액이 25%를 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관계회사를 누락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게다가 23개 회사 중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곳은 세군데뿐 그나마 하나는 회계감사도 받지 않은 서류였습니다. 외환은행 인수를 추진했던 사람은 스티븐 리 당시 론스타 코리아 대표. 그에겐 친분이 있는 모 변호사가 있었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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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때도 금감이 국장으로 직접 관여했습니다.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이 고문으로 있는 법무법인을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님 보시죠. 저희 MBC PD스 첩에서 나왔는데요. 이번에 론스타 SDS 관련해서 제가 취재 진행하고 있어서 말씀 한마디 여쭙고 싶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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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국면마다 관여됐던 추경호 부총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린 날, 국감장에 출석한 추경호 부총리를 찾아갔습니다. 부총리님, MBC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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3천억의 혈세가 그 나가야 하는 상황이고 제가 충분히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좀 거기, 거기 판결문을 보십시오. 제 이름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3천억에 대한 책임 누가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추경호 부총리는 판정문에 자신의 이름이 있냐고 되물었습니다. 판정문에는 금융위원회의 책임이 명시돼 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당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었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2011년 그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으로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현안을 실무적으로 총괄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되건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금융위에 대한 책임을 부정한 국정감사... 책임 소재를 좀 위원님 혹시 좀 직접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각에서는 나중에... 당시 금융위 소속 인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내게 이에 대한 입장 좀 아세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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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님, 제가 10년 동안 나름대로 인생을 걸고 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세부적인 모래알 같은 부분과 잘 기억하고 있거든요 벨기에 펀드에서 대표로 돼 있었죠 마이클 톰슨은 해외 도피 중입니다 그래서 미국 국적임에도 불구하고 범죄인 인도 청구를 에이스 조트 부회장과 함께 지금 해둔 상태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해외 도피 중인 론스타의 핵심 인물이 또 있습니다 스티븐 리전 론스타 코리아 대표입니다 그는 2005년 론스타 코리아가 탈세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그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탈리아의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을 때는 이미 4일 전 풀려난 뒤였습니다. 송환에 실패한 겁니다. 현재 인터폴의 수배 중인 스티븐 리. 그가 어디에 사는지 알고 있다는 제보를 입수했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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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해고 대상자라는 통보를 받은 직원도 있었습니다. 이제 론스타에 3천억 원을 배상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법무부는 3천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취소 신청을요 구속 조치, 적극적으로 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단한 푼도 로 출되지 않아야 한다는 각로 끝까지 최선을 다겠다는말씀드 드렸습니다.